저희, 제가 가지고 있던, 어, 정말 그 다이어트에 대한, 정에기스 네, 농축. 네, 정말 이것만 지키면 돼. 라고 하는 걸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간에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 10여 년 정도, 어, 제가 진료 경험, 그 다음에 저의, 이제, 저의 감량에 대한 노력들, 어, 감량할 때 느꼈던 거, 요요 올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런 거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던 게 2011년 1월 달부터였어요 그 어, 이러다 훅갈것 같아가지고 네. 30대 돌연사를 할까봐 어, 그렇게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어,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을 해서 한 3개월 반, 한 4개월 정도에 걸쳐 가지고 16kg을 줄였었습니다 어 그때 제가 처음 다이어트 할때 썼던 방식이 그간에 제가 먹던 것들을 싹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약 처방을 해서 어, 복용을 하고 어 그때 집에서 한의원까지 거리가 한 4kg 정도가 됐었는데 었 음, 1월 달첫 달은 그 4km를 왕복으로 이제 왕복 8km가 되는데 어, 매일 출퇴근을 걸어다니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한달 정도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추워가지고요. <웃음> 너무 추워가지고 <웃음> 네 어, 그렇게 포기를 하다가 그때부터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었죠. 네, 한참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을 그렇게 해서 어, 이제 한 16kg 정도를 줄였고. 그리고 어, 이정도면 뺄 만큼 뺐지 어, 약도 먹을 만큼 먹었고 귀찮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이제 체중을 그 상황에서 유지를 하다가 잘 유지했었습니다 그 16kg 줄이고 거의 하, 꽤, 꽤 많이 유지를 했었을 거예요 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만 해야겠다 다시 어, 다시 이제 체중을 좀 줄여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재감량을 도전을 해서 한 90kg 정도까지 어, 왔다가 제가 최초의 시작 체중이 110kg이었었거든요. 네, 어디갔지? 아 여기 있다. 네, 이게, 이게 제 옛날 사진. 네, 아마 이제 저 아시는 분들은 이이 어, <웃음> 이 모습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어, 이때부터 감량을 이제 시작해서 이게 110kg일 때였었거든요. 어, 110kg에서 감량을 시작을 해서 어, 이제 94에서 한번 멈췄고. 그리고 재감량을 해서 90kg 밑으로 통과를 못 해서, 그때 제가 90kg에서 굉장히 심한 정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체기를 좀,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청 심한 정체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다가 멈추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꽤, 꽤, 한, 한달 정도 이렇게 체중이 아마 안 바뀌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다이어트를 일단 한번 포기를 했고, 어 그러다가 다시 체중이 늘어서 어, 또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죠 을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었을 때에는 어, 90kg은 굉장히 쉽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줄다가 83kg에서 감량이 이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83kg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중이었거든요 었 어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체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83kg에서 마무리를 하면서도 유지를 하다가 좀 느니까 88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게 어, 2015년인가 그랬습니다 2015년, 16년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어, 감량을 했습니다 근데 15년, 16년도에 감량을 할때에 그때 그 그때에 이제 일기를 썼습니다 지금 저희 블로그에 약한 3년 정도에 걸친 제 다이어트 일기가 어, 남아 있는데 그 3년에 걸쳐가지고 일기를 쓰면서 체중의 흐름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던 그 굉장히 소중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그때에도 이제 83 88에서 83까지는 굉장히 쉽게 빠졌다가 88에서 아 83에서 도저히 안 빠지는데 어, 이거를 몇 달간 걸쳐가지고 뚫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어, 2kg 빼는데 그때 4개월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다가 어, 정말 다이어트를 포기를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체중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라방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라방을 통해서 만든 내용을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었 그. 정말 2kg, 2kg을 빼는데 4개월이 걸렸고, 어, 그 체중을 통과를 하고 나니까 어, 한78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30kg 이상을 감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78일 갔더니 지금은 괜찮잖아요. 어, 그때 78kg 되니까 쪼글쪼글한 거예요, 여기가. <웃음>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아 도저히 이건 아니다. 아니, 그때는 이제 제가 방송을 어, 이제 그때 시작을 했던 때니까 화면을 보는데 모니터링을 하는데 제 얼굴이 너무 쪼글쪼글한 거예요. 그래서 2kg을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쪼글쪼글한 게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80kg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 체중을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죠. 어, 그래서 한 2~3kg 늘면은 다시 제 체중을 줄이고 어, 그렇게 또 지내다가 또한 2~3kg 늘면은 체중을 줄이고 어, 또 그래서 작년 말 체중이 한82 정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어 다시 체중을 줄여야 될 때가 됐어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또 이제 나 다이어트 마음먹고도 다이어트 시작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6개월이 지나면서 3kg이 더 늘었습니다 85를 보는 순간 야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어 지금 블로그에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83kg, 83, 84 정도에서 또 정체기. 그러니까 한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1kg도 제대로 못 줄였었죠. 네, 어, 그러다가 이제 정체기를 좀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어, 이번 주말에 또 많이 먹고 <웃음> 또 망해서 84kg를 또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음 이게 이제 저의 다이어트의 다이어트 히스토리 예요늘 바라는 거는 어떤 건지 압니다 짧은 시간 내에 체중이 많이 줄고 어, 그렇게 빠진 체중이 잘 유지하기를 바라죠 어,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제가 그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어... 이게 그 저런 저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 물이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물이 밑에서 위로 가게끔 만들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안 된다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그안 되는 걸 자꾸 바라는 거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빼고 많이 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많이 많이 먹으면서 체중이 늘지 않는 체질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웃음> 아무것도 안돼 어, 짧은 시간 내에 감량을 할 수가 없고요 어,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체중을 많이 뺄 수도 없고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은 어, 타고나는 분들과 병에 걸린 분들 네, 병에 걸렸다고 그러면안 되죠 어, 그 먹은 음식을 영장분을 우리 몸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는 음, 그런 분들이 어, 살이 찌지 않는 거지 어,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어, 먹으면 먹는 족족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산지가 얼마나 됐죠 네, 우리 말고요 아, 우리 말고 어, 인간이 혹은 자연에 있는 동물들 네, 이런 네, 어쨌든 자연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어, 정말 그 기아에 노출이 되지 않고 어, 먹고 살만한 게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음식이 풍부하게 있는 그 상황이 물론 지금도 기아의 허덕이는 나라나 뭐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지구에서 어 인간이 보편적으로 아니 보통 평균 이상으로 어 굶어 죽는 것에 대한 고민은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근데 <웃음>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후로 지금까지 어 200만 년 동안 우리 인류는, 사람은, 그러니까 동물은 어, 기아에 항상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든 상황이 되면 어, 음식을 포식을 해서 몸에서 지방을 저장을 하는 그렇게 어, 진화를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많이 먹고 그거를 반드시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먹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 발전을 했는데 최근 뭐 짧게 잡으면 50년, 길게 잡으면 100년이라는 그 시간 이내에 인류 역사상 어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어 아니면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약간 먹고 살만하니까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런 시간들이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 새마을 운동 이전에는 우리도 늘못 먹고 살던 시절이었거든요 었 우리나라도 새마을 운동해서 이제 뭐뭐 뭐 한강의 기적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오면서 그나마 먹고 살만해 졌죠 아 어, 그러다 보니 네, 이제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 제가 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게끔 우리는 원래 계속 진화를 해 왔어요. 그거를 거스르고 간다.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저는 꿈도 꾸지 말자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 어떻게든. 네. 우리 유전자를 다 뜯어고쳐가지고 뭐 천년 만년이 지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에서는 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싶어요 음, 다시 태어나도 힘들다니까요 네, 그거를 바라지는 말자 대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살이 찌지 않거나 아니면 은 체중이 유지가 되는 일상생활 습관을 만들 거냐 저는 이쪽에 계속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다이어트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먹은 것과 쓰는 것이둘 사이의 균형에서 먹은 쪽의 에너지 섭취량 그러니까 먹은 쪽이 많으면 살이 찌는 거고 쓰는 쪽이 많으면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먹는 양, 먹는 것도 두 가지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음식의 질이 있고요 음식의 양이 있어요 이두 가지를 항상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먹느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것을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 많이 먹니 여기까지로 생각이 확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방식들 식사에 대한 방식들은 항상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은 살이 찌는 거야, 이런 음식은 살이 빠지는 거야 어, 그런 것들을 자꾸 구분을 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음식은 먹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소위 말하는 살찌는 음식들 어, 우리가 상상하시는 맛있는 음식들은 전부 다 살찌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은 그걸 먹지 말아야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체중이 늘지 않고 체중은 유지관리가 되고 감량이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네, 먹는 재미도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막 연구를 했던 것이 아니 저도 제가 2011년도에 처음 다이어트를 할 때에 살찐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다 배제를 했습니다 제가 어, 예전에 살찔 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먹었었거든요 어, 그리고 콜라를 하루에 1.5리터를 생수 마시듯이 마셨어요 하루에 믹스커피를 한7 잔을 마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의원에, 어, 과자가 쌓여 있었어요. <웃음> 네. 그래서 오후 되면, 어 출출해. 그러면서 이제 막 먹고, 어, 그렇게 했었었는데, 음, 그, 제가 이제 감량할 때에는 그 음식들을 다 끊었었습니다. 네. 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현타가 왔던 게 이제 저런 거였어요. 어, 과연 다이어트는 이렇게 자기 학대를 해야지만 가능한가? 네. 자기학대 과정이더라고요 자, 다이어트라고 하는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식요법을 이 어떻게 지킬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전부 자기학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학대를 해야지만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시는 거고요 자기학대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실패한 를거예요 그럼 다이어트를 하는게 과연 어, 행복하냐 라고 할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감량을 그렇게 자기학대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했는데 남는게 뭐죠 네, 남는건 요요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게 요요야 이건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사는지를 모르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뜯어보고 맞는건 맞다 아닌건 아니다 이런 작업들을 제가 어, 정말 수년간 계속 반복을 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어, 적합한 다이어트 방식, 방식이 방식 뭐냐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한게 바로 이제 저희의 다이어트 방식이었던 거죠 지금도 이제 댓글에 써 주셨습니다만 다이어트는 소식이고 양조절이 필수다 저 이야기 어, 저 이야기가 다이어트의 전부입니다 다이어트의 시작과 끝은 어, 음식 섭취량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 근데 그 음식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에 그러니까 한끼한 한 끼에서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루 전체에서 내가 음식 섭취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2-3일에 걸쳐서 음식 섭취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라고 하는 시야까지 확장이 되면 다이어트는 굉장히 자유로워 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먹고 내일 빼면 되지 이 차원은 아니에요 뭐냐면 어, 물만 먹고 살찌는 체질 이 있습니까 네, 물만 먹고 살쪄 보신 분 계세요 사실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만 먹고 살, 살이 살 찐다 어, 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물만 먹고 살찌는 분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물을 뭘 음식을 물처럼 먹냐 이 차원이 아니고요 안 먹었다는 인식이 들어가요 먹지 않았다 나는 먹지 않았다 인식이 있는데 먹지 않은 것에 비해서 제 체중은 계속 늘어요 라고 할 때에 그 분들은 나는 물만 먹고 살이 찐다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렇다 근육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활동이 없어서 그렇다 어뭐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하는 수많은 핑계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냐 하루 중에 여러분은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네, 내가 먹었어 안 먹었어 를 구분하지 말고 정말 내 입에 들어온 게 전체 얼마냐 총량이 얼마냐 이걸 보시라는 거죠. 그러, 그렇게 해서 어, 식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식요법에 이 대한 분석 그 그런 이제 어,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준 어, 그것이 바로 저희의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총량 조절을 한번 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식이 요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횟수를 제한하는 다이어트의 방식이 간헐적 단식, 1일 1식법뭐 그다음에 저녁 6시 후에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식사 횟수 제한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은 살이 찝니다. 낮게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 방식들은 식사의 질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칼로리가 낮은 음식 섭취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 그것만이 또 전부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내가 음식을 얼마나 먹을 거니 라고 하는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하면 어, 몇 시에 먹어야 돼 이런 걸 먹어야 돼이 시간에 먹으면 안돼이 음식은 먹으면 돼이 음식은 먹으면 안돼 해서 완전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음식 드시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해 가는 게 바로 저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이어트 방식이고요 그 기본만 지키셔도 그 기본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은 체중이 잘 줄거나 유지가 잘 됩니다 하지만 그 기본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항상 찾아 다니실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게 지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지키기가 어려운지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니 좀덜 먹으면 되잖아요. 이 시간에 안 먹어도 되는 시간에 좀 참으면 되잖아요. 배가 안 고프면 좀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기본을 못 지키는 그 이유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각자만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사실은 어 저희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풀어가는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하는 제가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어 무엇을 먹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그 무엇을 언제 얼마만큼 먹을 것인가 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게 어, 내가 생각할 때 혹은 옆에서 이야기 할 때에 이거는 살이 찌는 음식이다 살이 찌지 않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 인식에서는 완전 벗어나셔야 됩니다 네, 어, 제가 다이어트 일기를 한 3년을 쓸때그 일기를 보셨던 분들이 경악을 했던 내용이 어, 제가 거의 아침마다 에이스 크래커 를한 다발과 에이스 크래커 한 다발과 어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 라떼 커피 어, 하나를 아침 식사로 먹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원장님은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먹으면서 체중을 뺀다고 그러나 에이스 알잖아요, 그죠? 우리 아는 분들은 안다니까.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참은 그러니까 이제 에이스를 안 먹을 때에는 또 맥모핀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어, 그때 네. 저를 아시던 분들은 어, 저 따라서 에이스 크래커를 먹기 시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먹는 만큼 대놓고 먹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왜냐고 <웃음> 겁나거든요 <웃음> 무서워서 어, 근데 제가 먹어보라고 하는데도 먹지 않아요 이제 그런 선입견들이 계속 남아있는 게 사실은 어,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리고 그런 데서 저는 벗어나시라라고 하는 거고 요즘 제 일기를 또 보시는 분들은 어, 아시겠죠? 식빵의 연유 어, 버터 가염 그 연유도 아저 버터도 무염 버터 따위는 먹지 않습니다. 가염 버터로 먹습니다. 맛있잖아요. <웃음> 그 연유하고 그 가염 버터의 조합이 단짠의 조합이 최고입니다. 최고. 네. 어, 저는 그 식빵을 두 장에다가 버터는 약한한 한 20g 정도. 그리고 연유는 얼마나 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먹는 양으로 봐, 보면 연유도 한 20g 정도는 아마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그렇게 두 장을 아침 식사 그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어, 그렇게 해서 먹고 나오면 아침을 제가 보통 한 7시에서 8시 정도에 먹거든요 그러면 12시, 1시까지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그 정도 먹어도 식빵 두 장만 먹고도 배가 별로 안 고파 그러니까 아침을 막한 상을 <웃음> 때려 넣어야 되는 건 아닌데 어 그렇게 먹으면서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살이 막 찌고 있지 않잖아요. 네, 건강에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어, 체지방이 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상식이 아닌 방식을 저는 자꾸 보여주고 있을까요? 근데 그게 사실은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어, 드리는 말씀이 음식 종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네, 어떤 음식도 여러분들을 살찌게 만들지 않고 어떤 음식도 여러분들을 살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얼마나 먹을 거냐. 어, 이쪽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고요. 어, 살찌는 음식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해서 이거는 무한정 때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음식들. 어, 그 음식들이 다 살찌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어, 그게 자기를 살찌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요 술 먹고 살찐 거고요 음, 빵을 좋아하시는 분은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을 많이 먹어서 살찐 거고 어, 뭐 그런 겁니다 <웃음> 걔들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런 이제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 체중을 줄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최종적인 어,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 살이 빠지게 만들 겁니다. 물론 약발도 있습니다. 한약으로 그거를 다 어, 몸을 조율을 하는 거죠. 한약이 어, 나중에 한약에 대해서 좀 해야겠다. 한약이 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뭐 이렇게 풀떼기를 잘라가지고 탕정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꾹 짜내면 은 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약재를 어떤 약재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사람한테 맞냐 안 맞냐 이 비율이 맞냐 안 맞냐 양을 이만큼 쓸 거냐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어, 계산을 해가지고 어, 약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저는 약으로 조율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비만인도 비만인에 맞는 체육, 그러니까 그 체질 그러니까 그체 상태를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을 쓰는 게 비만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약을 통해서 조정을 해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몸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음, 하나만 지켜서 어, 그게 습관화가 되도록 만들어내자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 요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제가 처음 감량을 할때 16kg 이제 4개월 동안 16kg 감량을 하고 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이어트는 자기학대 과정이다 어, 다이어트는 자기학대를 해야지만 성공을 하고 자기학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실패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어, 결국은 어, 평생 자기 학대를 하고 산다는 라 거는 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는 너무 슬픈 삶이니까. 어, 그래서 풀어주는 생, 상황이 오는데 그 풀어주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요요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억압된 다이어트 방식이 지속될수록 요요에 대한 반작용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해보고 느꼈던 게딱그 지점이었어요. 요요가 왜 올까요? 어떻게 하면 요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어, 그 고민이었죠. 그래서, 요요라고 하는 것은 보상심리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어떻게 해서 보상심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할 때에 보상심리가 나타나지 않는지, 그리고 보상심리를 최소화할 수 있을 만한 방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고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음식의 종류가 살찌지 않는다는, 어, 정말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 상식적인 걸 이제 찾은 거고, 어, 그걸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중 감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음식의 종류 어, 특정 음식들이 살이 찐다 안 찐다 라고 하는게 우리가 중학교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 생물시간에 다 배우는 내용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다 배웠는데 어, 그, 그렇게 그 배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어, 따라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니까 음식을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이런 음식들이 살찌지 않는다. 하지만 또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는 어, 뭐 정크푸드는 나쁜 거야, 패스트푸드는 나쁜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나쁜 거야, 이런 거는 괜찮은 거야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실은 우리가 어, 세뇌가 된건 거기서부터 세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건요, 교과서를 다 바꾸고 싶어요. 네, 교과서에 정말 어 제대로된 비만 혹은 식이 관리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된 이야기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교과서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뭐 그건 제 나중에 꿈이고요. 음. 자. 지금 질문 주신 분이 한약은 뇌 중추를 건드린, 양약은 뇌 중추를 건드린다, 한약은 뇌 중추를 건드리지 않는다. 아, 뇌 중추를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가 그냥 약물의 특성입니다. 한약 중에서도 약, 어, 뇌 중추에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약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양약도 어, 모든 약이 뇌 중추에 자극을 주는 게 아니고 어,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 어떤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런 약제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약약이 그렇다 모든 한약은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 지금 그 그러니까 뇌중추의 반응이 피, 조절이 필요한 그런 다이어트 상황이 있을 거고 그게 필요 없는 상황이 있을 거고 어, 그리고 저희는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약을 선정을 해서 체중이 줄도록 만들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네. 자, 샐러드 회사들이 담합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닙니다. 샐러드 회사들도 그렇게 나온 이야기들을, 어, 마케팅으로 활용을 한 거겠죠. 네. 어, 네. 이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이어트가 성공률이 생각보다 대단히 낮습니다. 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막 어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이 이렇게 빼고 나만 못 뺀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어 현재 의학적으로 아니 면 의학적이지 않더라도 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은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성공률은 18.8% 입니다 1년 동안 3kg을 줄이는게 1 8 8고요 1년에 3kg도 빼지 못하고 체중이 줄지 않거나 늘어나는 분이 80%가 넘습니다 2015년에 영국에서 그 발표한 영국에서 이제 조사, 연구조사된 내용을 보면요. 남자들이 1년 동안 체중을 줄이는, 1년에 5%, 영국은 5%인데, 1년에 5%의 체중을 줄이는 것이, 남자는 12.5%, 여자는 14.3%로 나와 있습니다. 이 양쪽 국가의 자료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이어트 성공률은 20%가 안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가 다이어트에 성공할까 말까 하고 나머지 4분은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 성공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또 문제가 우리나라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온 문제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감량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체중이 줄어드는 사람보다 체중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2배 정도요 어 체중 감량을 노력을 하지 않는다. 체중 감량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살이 빠진 분의 비율이 사, 체중 감량 노력을 해서 살 빠진 사람의 비율보다 높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어, 살은 오히려 찐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식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운동을 한다. 뭐 단식을 한다 절식을 한다 어 지난주 토요일에도 아, 금요일이구나 나 혼자 산다 이장우씨가 나와가지고 어,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체중을 줄였다 어, 좋습니다 그런거 네 그렇게 단식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약약을 먹는다 한약을 먹는다 뭐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 여러가지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한 수단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또 재밌는게요 많은 다이어트 방식들을 동시에 적용을 할 경우에 다이어트 성공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실패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건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면 체중 관리가 더잘될것 같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다이어트를 실패를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것도 한번 그 이유들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음그 사실은 되게 심리적으로는 되게. 당연합니다 이게 그 많은 방식을 성공 하시는 분들은 어 심리적으로 되게 급한 분들이 거든요 서구 이제 자신감이 없고 급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분들 일수록 기본적인 것들을 잘못 지키죠 어, 그래서 뭐그렇게는 합니다 어 그래서 다이어트의 역설 이라고 제가 이제 저번 지난 라방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체중은 늘어가는 신기한 현상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또 이런 것들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체중감량 그리고 체중유지로 도달을 할수 있게끔 할 거냐 어 그렇게 할때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달라는 거죠 네 다이어트 성공 방정식이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네 알고 싶습니까? <웃음> 다이어트 성공 방정식? 어... 운동과 그다음에 어 약간의 절식, 약간의 절식을 하면서 한약 복용을 하는 게 다이어트 성공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어 지금 제가 아직까지 다 자료 조사를 못했는데 그냥 어 운동이랑 절식을 하는 이런 케이스보다 들어 성공률이 약한 10에서 20% 정도가 더 높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거의 40% 이상 다이어트 성공률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운동이랑 식이요법을 적절히 병행을 하면서 한약 복용까지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니냐.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약이 그만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어, 우리가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어, 것을 어, 이제 좀 제가 그 어떤 방식으로 먹을 거냐? 를좀 고민을 해 보니까 음, 지난 주에 이제 어, 좀 이런저런 이제 마지막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를 고민하다가 어, 생각을 했던 건데 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모하는 그 인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에는 먹은만큼 쓴다. 먹은만큼 쓰겠어. 네. 두 번째에는 두 번째에는 쓴만큼 먹겠어. 결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먹은 만큼 써서 체중을 줄게끔 만드는 거쓴 만큼 먹어서 체중이 줄게끔 만드는 거이두 가지는 결과를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의 문제는 있습니다 먹은 만큼 쓰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어, 먹은 만큼 써야지 라고 하면서 음, 쓰지 않습니다 <웃음> 네, 계획대로 하지 않죠 네, 그리고 쓴 만큼 어, 쓴 만큼 먹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썼는지 얼마만큼 먹는지에 대한 어,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네. 항상 우리가 먹는 거는 과소평가를 하고 쓴건 과대평가를 하거든요 어, 근데 감, 제, 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살이 찌는 방식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먹은 만큼 쓴다의 케이스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연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먹은 만큼 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먼저 먹고 그거를 내가 쓰겠어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 살이 더잘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 시기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신다 라고 하면 어, 내가 지금 시 저녁 6시 오늘 식사를 한다 그러면 오후 점심 먹은 이후에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썼을까 를 생각을 하신 후에 어, 그만큼 먹겠다를 하십시오 이거를 지금 이만큼 먹지 못하면 나중에 사고를 칠것 같고 야식을 먹을 것 같고 이런 인식들을 하시게 될 텐데 어,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지 말고 그 식사 시간을 놓고 볼 때에 지난 시간, 그지전 식사 시간에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만큼의 활동을 했을까 에너지를 썼을까를 생각을 하신 후에 어, 그걸 감안해서 식사를 하는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절식이라고 하는 거는 소식인가요? 네,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라고 하는 게 어 불필요하게 음식을 먹지 말자라는 거고요